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성형과 전문의 김찬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성형 주제는 턱끝 성형술에 관련된 부작용, 후유증의 원인이 되겠습니다. 턱끝 성형술이라고 하면 턱 끝을 성형하는 것인데 여기가 하각이고 여기가 하치조신경인데 하치조신경과 하치조신경 사이에 이 부분을 턱 끝이라고 합니다. 이 턱껏을 무턱인 사람은 앞으로 빼고 턱껏이 큰 사람은 뒤로 집어넣거나 깎아 내겠죠 무턱 수술을 교정하기 위한 턱껏전진술이 얼굴뼈 수술 중에는 그나마 쉬운 테크닉에 속하는데 턱껏을 전진하는데 보통 열고 닫고 하는데 20-30분 밖에 걸리진 않습니다 대부분은 턱껏전진 후에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말씀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턱 끝을 수술하고 나서 우우 했었을 때 오른쪽과 왼쪽이 다르게 움직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보통은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지만 특히 여성분들이 스틱을 바를 때 오른쪽 왼쪽이 근육이 힘이 다르다 라는 걸 얘기를 하시죠 이런 경우는 원래 가지고 있는 입꼬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근육량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미리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미리 우우 하는 사진을 찍어 놓고 수술하고 나서 찍어 봤을 었 때는 원래 내가 수술 전부터 오른쪽이 근육량이 많구나 아니면 수술하고 나서 왼쪽이 근육량이 많구나 이런 경우를 알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윗입술은 오른쪽 입꼬리가 강하고 아랫입술은 왼쪽 입꼬리가 강해서 우울할때 입술이 비틀어지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어느 쪽 입꼬리 근육을 많이 쓰는지 체크하는 를 것이 도움이 될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웃을 때 썩소 라고 해서 한쪽으로 웃거나 입을 삐뚤게 하는 이런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원래 근육량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거나 위아래로 치우쳐져 있는 경우가 많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술하고 나면 수술한 부위가 턱 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피가 덜 가게 됩니다 오른쪽 입꼬리 근육을 많이 쓰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수술을 하고 나면 왼쪽은 그만큼 안 써왔기 때문에 그쪽 근육으로 피가 덜 가겠죠 그러면 이쪽 근육이 훨씬 더약해지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좀더 오른쪽 가려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웃을 때 왼쪽으로 입꼬리를 올리는 습관이 있다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 왼쪽으로 는 피가 잘 가는데 오른쪽 피가 덜 가니까 상대적으로 피가 많은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쪽 입술이 쏠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체크를 해서 이런 턱과 성형술의 자체 테크닉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원래 가지고 있는 근육 움직임이 좀 다르다 보면 수술하고 나서 나중에 모습을 찾았을 때 약간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물론 시간이 한참 지나면 다시 돌아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남는 경우는 잘 없지만 초반에는 그런 경우가 좀더 도드라질 수가 있겠죠. 두 번째는 턱 끝이 밑으로 처지는 경우입니다. 이런 경우는 턱끝 근육을 재배치를 하는 경우가 있죠.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많냐 하면은 턱이 무턱이 심하고 무턱이 심하다 말은 턱 끝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쪽으로 가는 혈액 공급량이 작은 데다가 먹었던 음식은 가공 탄수화물로 인해서 수술을 했었을 때그 식품 첨가제에 의한 독성으로 인해서 흉터 조직이 많이 생기죠. 그러면은 그 흉터 조직이 턱 끝을 잡아당기게 되면 턱 끝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켈로이드 체질이거나 아니면 피부에 트러블이 좀 있는 분들 턱 끝에 뭐가 잘 나는 분들은 턱 끝이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품 첨가제의 독성을 좀 빼고 결국 림프를 해독하고 나서 수술 을 받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턱 끝에 있는 근육을 위로 최대한 당겨서 재배치를 해서 해결하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은 흉터가 워낙 심한 분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공 탄수화물을 먹는 습관이 수술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불면증이 있거나 단 거를 좋아한다든지 턱이 약하고 여성분 같은 경우는 생리통 자궁에 근종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턱 끝과 자궁 쪽은 상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탄수화물 좋아한다 항상 늦게 잔다 그리고 피부에 뭐가 잘 난다 이런 분들은 절대 인공 보형물을 쓰시지 마시고 인공 보형물 썼을 때는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턱끝 수술 자체는 한 20분에서 30분 수면 마취로도 할수 전신마취로도 할수 있는데 이렇게 전후를 보시면 확인이 달라지는 모습 때문에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턱끝의 비대칭, 턱뼈의 비대칭, 턱끝 근육의 비대칭, 입꼬리 근육의 비대칭에 따라서 턱 수술하고 나서 수술 결과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턱끝 근육, 턱끝 뼈의 비대칭 등을 미리 알고 수술 하시는게 수술 후에 후유증을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